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비춰봅니다. 핵심은 5절을 통해서 드러나듯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출애굽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절에서 구름 안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를 설명한 것입니다. 2절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구약 또는 율법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을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의 뜻하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이 깨어짐으로 흘러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서 5절 보면 강조되는 것은 역사적 체험이기보다는 다 라는 표현을 표현합니다. 모두가 기이한 경험은 했지만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 경험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6절부, 6절과 10절에서 11절에서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음행하다 3천명이 죽었습니다. 또 주를 시험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엉망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10,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먼저, 과거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현재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로 표현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경험한 다양한 신앙적 체험들과 은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한, 행한다면 결국 멸망으로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비로운 체험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감당한 시험 외에는 오지 않고 혹 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담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